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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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보신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건데 제가 짧게 편집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물들은 생물을 내라 그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심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아 심이 좋았더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됐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표정이나 그 행동이 어땠을까요? 아 좋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너무 완벽하다 너무 흡족하다 너무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속을다 보지 못하지만 바다속에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고 저렇게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보문 단락을 20절에서 23절까지만 하지 않았죠 여섯째 날 일어났던 일들까지 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모든 육축을 다 창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저 바다 안에 있는 저 물고기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보고 아 나는 정말 흡족해. 정말 마음에 들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야,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온 천지 만물의 이 공간을 채워 놓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완벽하다. 내가 의도한 대로 됐다.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볼때 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아멘.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고 정말 만족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공간을 채웠어요 아우의 그래 공간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땅에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키워다니고 또 물속에는 아, 물고기들이 있고 어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단순히 어, 만족하셨다고 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 과학적으로는 만족할 수도 있다고 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징어와 조개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물고기나 그런 걸다 빼놓고 연체 동물, 해파리나 오징어, 뭐 조개류 이것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그 종이 어느 정도의 종류가 될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가지? 뭐 많으면 100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10만 종이라고 합니다 십만 10만, 10만 개의 종류가 있대요 오징어, 꼴뚜기 네, 아는 게 거기까지 어류는 이 뼈를 가진 어류는 2만 종이라고 합니다 2만 종아 그래 뭐 물고기는 그 정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군부가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파충류와 곤충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만 종이라고 해요 8만 종 여러분 개미 한 종류가요 이 개미 하나가 1만 이천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흑개미, 큰개미, 작은개미, 뭐 갈색개미, 흰개미 이 정도일 줄알했는데만 2천 종이래요 여러분 이게 진화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창조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아지가 아 진화에 의해서 비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의미 그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보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 중에 어느 말들은 아좀 잘못 태어나 가지고 작아졌어. 그 작은 말이 점점 작아져서 당나귀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네, 늑대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좀 허약한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 허약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점점 작은 강아지들이 생겨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어, 사실은 이 복음 말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개를 창조했다 개 하나를 창조했는데 그개 중에 작은 개가 생겨났고 큰 개가 생겨났고 그래 고양이를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험말씀을 보니까 종류대로 창조했대요 보험말씀의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땅의 짐승은 야생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을, 우리가 아는 가축이 있죠, 가축. 소, 양, 염소, 강아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축으로 선별될 그 동물들을 창조했다, 안 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야생에 뛰어다니는 어떤 들소를 막 사람들이 막 길들여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키우는 소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축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소는 가축으로 창조됐다 염소는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게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게는 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고기는 요 절대 땅에 나와서 살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31절 말씀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지은 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보니까 심이 좋았다고 라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공간을 채워 놓으니까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물의 생물들은 물 안에서 땅의 생물들은 땅 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들은 또 하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잔디는 잔디대로, 꽃은 꽃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다 각자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사춘기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생일 축하 노래도 꼭 이렇게 불러줘요 왜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나?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켄터키 미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아지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처음입니다. 빛에게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태양 있어라 해서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땅은 모든 기어다니는 것을 내라 식물을 내라 꽃을 내라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 지구에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번성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번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뤘대요 복을 주시며 이뤘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축복,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저물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창조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번성한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새들에게 피조 세계에 또한 인간에게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 최근에 뭉쳐야 된다, 리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패키지로 원래는 유럽 여행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프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전 스페인에, 전 스페인을 가봤지만, 바르셀로나를 가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했어서.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큰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어 성당을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지 뭐 건축물이 중요한가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인간이 창조한 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음으로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오디가 바르셀로나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밀리아, 아,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172m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천장이 막 굴곡굴곡 다 져가지고 어, 산호, 산호보다 더 정말 아주 정교하게 다 깎아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구경을 해야 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서야 이런 예술 작품들, 뭐 그림이라든지 건축물들 사람이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 보기 시작했는데, 아 이러한 창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교만하게 무슨 인간이 뭘 창조해, 어, 예술 작품이 뭐 어, 그냥 그림이 그림이지 뭐 피카소 그림 보면 그냥 짝대기 하나 구워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물의 본질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처음엔 큰 항소를 그렸다가. 점점점 뼈대만 남는 그러한 작업을 했더라고요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 그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야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건축물이나 그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러한 창조 능력을 주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발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 능력 꼭뭐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고 꼭붓고시 쓰라는 게 아니고 글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도 창조해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도 창조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그 가오디가요 자기 능력으로는 더 높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난 천재 건축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축가가 딱 172cm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높이지 말아 라고 이야기했대요. 172m. 지금은 141년째 짓고 있거든요. 26년에 완공된대요. 사람들은 더 높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 기왕 짓는 거더 높이 짓자. 근데 가오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172m 까지가 한계선이다.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더 이상 높이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왜 172m 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오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 몬주익 산이라고 있대요 언덕 그게 2m가 좀 넘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것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거냐?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사도마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오늘 동쪽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오늘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 네. 아,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할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똑같이 명령을 주셨죠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 추가되는 명령이 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물은 생물대로 살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니까 우리 각자 그냥 잘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제국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약한 나라를 쳐부셔서 그 나라를 정복해 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적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냐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독자인데 아담처럼 물고기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너는 이제부터 고등어라고 해 너는 이제부터 오징어라고 해내 말만 들어 나는 너를 다싫릴 거야 어, 너는 갈매기라고 해 이렇게 하라는 의미냐 최초의 독자 이스라엘 독자가 여러분 애굽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400년 동안 살았느냐 이집트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며 살았을 겁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눈에 보여요? 가나한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물고기 모양, 새의 모양, 사람의 <웃음> 형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피조 세계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다 그냥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두 번째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다니.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나라고도 하고 아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보면은 이 곤충 모양 있죠. 저 곤충 모양이 뭐냐면 쇳똥굴입니다. 그 쇳똥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사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원래, 새 똥구리의 역할은 뭐냐면, 파리가 똥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원래 구더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파리가, 아, 파리가 그렇게 막 나와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아툼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그 애벌레가 성장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이 원래. 근데 이 신이 실패한, 실패를 하니까 파리 떼가 우글우글한 그 거죠. 다음 사진이요. 보면은 매의 얼굴을 하고 있죠. 새 이것도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것도 라예요. 태양신. 다음 사진. 이거는 물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신이 이제 그 수메르 지역의 신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뭐 같습니까? 어, 이거는 네, 소 같기도 하지만 곰입니다 곰, 밀곰 그러니까 몰렉,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몰렉 신입니다 우리나라도 곰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 어머니께서 마늘을 인내를 가지고 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아무튼 이 밀곰,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다음 신이 다음 다음 신이 아니고 팔인데 팔인데 좀 통통하고 좀커 보이죠? 팔이 대왕입니다. 팔이 대왕. 이게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 데발세 불로 오르는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발세 붕. 네, 팔이 때 중에 가장 왕. 원래는 뭐 치료하는 목적, 뭐 구원하는 목적 이러한 어, 신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축기사약을 하셨을 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그바알세불이 예,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기죠. 무슨 파리를 신으로 섬기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한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 누가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받할 영광을 장승배기 성황당 뭐 나무 돌 그런 데다 가가지고 막 영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왜 밀곰을 밀곰에게 가가지고 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릴까? 많은 성경 구절 말씀이 있지만 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와닿는 말씀은 골롯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출애국기와 신명기에 10개명을 이야기할 때 출애국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삼기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긴다고요? 우리 자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나 따라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위해서 그 많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남편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 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수 있습니까? 나는 손해보고 나는 항상 억울하고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나는 항상 가난해도 아저 사람은 항상 부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말 항상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요? 성경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나의 탐심을 위해서는 우상까지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나 그냥 죽을게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무엇이 못 박혔느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갈라데서 6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아요 절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회사가 어떤 장사꾼이 내내 내 가게보다 내 옆집 가게가 더잘 됐으면 좋겠어 내 회사보다 우리 회사보다 저 회사가 더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회사는 부도나죠 그런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회장님은 우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 저 회사가 잘 되길 원한데 우리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회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장사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남을 위해 살수 없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전부 다거짓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던 끝에 금요일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직도 네가 살아있구나 그래, 네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고 네 마음대로 할 거면 그래, 네그일 가.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매일같이 해야 될게 있다. 네가 죽어야 된다. 갈라데스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 네.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탐심 때문에 새를 섬기고, 우리의 탐심 때문에 저 파리를 섬기고, 우리의 탐심 때문에 동물들을 섬겨서 사람을 죽여서 그 고맥에 갖다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게 뭐예요?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에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피저물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 종류대로. 어떤 방법으로요? 종류대로. 강아지는, 어, 강아지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 강아지처럼 만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여러분, 이걸 사전을,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의미가요. 스태튜입니다 동상, 동상. 여러분, 아브라함 동상을 보면요. 아, 아브라함을 저는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저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다 이 모양은요, 영어성경을 보면 전부 다 나의 기록고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진짜 본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성격과 특성과 생김새와 냄새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닮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아담이 다 생물들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 저기 하나님이 부르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부르네 간 겁니다 아담한테 아담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태초의 사람은요, 그 정도의 권한과 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산을 가는데 곰을 만났어요. 곰이 정말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고 막 찢어 죽이나요? 코요테를 만났는데 코요테가 여러분들에게 막 달려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코요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광염병에 걸렸다든지.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는 여러분들을 볼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덤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곤충과 그런 벌레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딱 숨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종류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그 모양대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